오이, 빠박 사도 후만다 3위! 응. 3위도이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1위는이친 장기로 산다면 혹시 지금 했던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레스 두번째 이 친구는. 이이유는 가성비가 좋죠 단기로 가면 1번이고 장기로 n e 면 2번 집이 좋다 n g 스에서는네 맞습니다 햇살 e n TV, 네요 u t 야 l k we don't say s o m 일라 h i n g Yes, I 제 n o w Tonkia! Piguang Tonki! I'm m 아이, 썰라 누가 씌웠노? 눈 못하게. 남미 숙소. 총, 그? 그래. 총정리좀 하자. 그래. 시원하게 한번 가볼까요? 5위, 빠박. 5위는 여러분, 콜롬비아, 보고타 특징 말씀드릴게요. 이름 호텔 웨스. 예, 3박이었습니다. 어, 워라, 노 예. 1박에 2인 기준 원입니다, 3만 0천원입니다 3만 3천원. 평가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청결. 5점 만점 사점 두번째 위치 3점 세번째 안전 3점 네번째 인터넷 2점 다섯번째 가성비 가성비 3점입니다 토탈 15점 25점 만점 15점이에요 특징은 주인이 굉장히 친절해요 모든 걸다 해줘요 뭐, 프린트해주고 챙겨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다 조식 조식 좋았습니다 조식 직접 이런,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 예. 남미에서 프린트해주는 건참좋좀 음,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티켓을 프린트해서 가야 저가공 쌉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단점은 뭐가 있어? 그럼 신식인데요 어, 괜찮아요 신식인데요 어, 안경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보호해야지 신식인데 미만성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식인데 완성이 안 됐어요 조금 이제 완성이 안 돼있다 그런 부분 콜롬비아 보고타에 도착했는데 지금 현재 새벽 6시입니다 너무 빨리 저희가 가지고 호텔 들어왔는데 빠른 체크인 안되고 제 가방 보세요 상태가 지금 굉장히 과격하게 찢어져 버렸다 기울 거예요 네, 주택인데 이제 좀밤에좀 좀 무섭다 누가 제가 말고 와이프가 그런 거 보고타라는 위치 자체가 좀 이제 아이그 죄송해요 제가 보고타라는 것 자체가 제가 오늘 좀그런 내용 좀, 좀. 컨디션이 빨리빨리 시간을 움직, 움직이면서 좀 해야 되는데 아 보고타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위험한 지역 완전한 지역은 아니다보니까 시간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5등 갑니다 5등 보고타 아우 어, 이제 좀, 좀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남미 어. 숙소 4위는 뭔데? 어 4위 일단 저 여러분 제가 지금 배가 아파지고좀한으로 하면서 앞으로당기면서좀 해야 되는데 <웃음>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드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좀 급해요 지금 아. 아우 아 시간 너무 힘드네 지금 아 빨리 여러분 빨리 얘기하고 다들 후마리입니다 후마리 아 볼리비아에 있어요 볼리비아 그리고 호텔이고요 올룸입니다 부킹닷컴에서 1박에 5만 9천원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여기 좀 제가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할게요 지금 급하게 됐문요 청결 4점 위치 4점 안전 4점 인터넷 3점 가성비 3점 토탈 18점입니다 여러분 특징 말씀드릴게요 건물이 크고 엘리베이터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위치가 좋습니다 예. 위치가 좋고 여행사까지 위치가 좋고 물이 잘 나와요 볼리비아 특성상 물이 잘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집 여러분 보면 여기 물잘 나오죠 물잘 나와요 이제. 볼리비아가 물이 잘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물이 잘 나옵니다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불닭볶음 면을 지금 불닭볶음 먹거나후 와이프 얼굴 조금만 넣어 조금만 아이고, 네, 그래? 적당히 넣어 아니 니가 아주 적당히 넣어라 더 매운 것같 단점이 뭐냐 여러분 아까 가격 말씀드렸죠 59,000원 네. 비싸요 아... 투익스펜시브예요 서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데 좀... 씻어야 되는데 또 아. 빨리 나가야 된다 뭘 씻어야 자 <웃음> 아, 그럼 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사갈대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샴푸 아껴주세요. 3위! 3위도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특징 제가 말씀드릴게주인 굉장히 깔끔하고 <웃음> 아주 힘든 지 빨래해야 돼. 그, 주인이 깔끔하다보니까 방도 깨끗하고 조식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다. 깔끔하게 나오네요, 깔끔하게. 단점 여러분, 아 위치가 여기 좀 멀고 예, 네, 조금 멀어요 어디서 물나는거죠? 그 여행사 같은 여행사에서 물고 음. 그리고 여러분 치면딩에게 단점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뜨거운 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시간 안,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힘들어요 그거는 그리고 조리를 절대 할수 없다 뜨거운 물 조차도 안 준다 네, 굉장히 청결하지만 어, 정이 좀 각박하다 각박하지만 또인정은또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격은 저, 드, 보, 나중에 드릴게요 3만 얼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씻고 나가죠 2등을 말씀드릴게요 2위 신실때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미리미리 하세요. 예? 여러분 힘들어요. 남 미숙소 총정리 해야지. 2위 2위 알려줘. 아유 아까운 모습으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샤워를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2위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군더더기 필요 없습니다. 2위는 레츠케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어비앤비입니다. b 비이니까뭐 이름은 없겠죠? 숙박 저 12박에서 12박 그리고 가격은 1박 2인 기준에 29,000원 싸다 씹고 나오니까 말끔해졌네? 아, 우 원래 제 모습 <웃음> 여러분한테 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참 기쁩니다 평가를 좀한번 해볼게요 청결 5점 만점 5점 만점 위치 3점 안전 4점 인터넷 빠릅니다 5점 가성비 좋다 5점 총점 2니트 22, 22점이죠 특징 좀 말씀드리면 가성비가 일단 좋다 29,000원 이 정도 퀄리티 굉장하다 근데 집이 굉장히 넓어요 보세요 여기는 저희의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집입니다 처음에는 레콜레타에서 묵었는데 하루에 4만원 정도 줬었는데 여기는 지금 약간 까바시토 쪽으로 내려와서 1인 하루에 25,000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근데 집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잠깐... 어? 안 어, 잡았네. 화장실이고 진짜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따로 이렇게 침실 있고 발자 이렇게 가다보면 <웃음> 여기 주방. 주방이 진짜 커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하면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소고기를 굽다 보면 연기가 나고, 그게 원룸이면 방에 잘 때도 별로 안 좋고 한데, 여기서 환기도 시키면서. 소고기를 구워대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침실. 이쪽으로 가면. 거실이 제일 넓죠? 저희가 조금 거실 넓은 데를 좀 찾았는데, 역시나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주위 환경이 좀 괜찮다 어, 자잘한게 많아요 마트도 있고 뭐, 버스 타는데도 가깝고 주위 편의시설이 에, 가까이 많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굉장히 배려를 해준다 우리를 위해서 와인도 준비해 주고 버스 카드 그 다음 에 우산 물뭐 이런 것들 저희를 어, 위해서 준비를 좀 해줍니다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 주인의 마음 이거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마셔도 된대요 하지만 여러분 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단점 아좀 세탁기가 없습니다. 말씀드려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빨래를 마지막에 좀 널고 이제 저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래 좀 널러 가겠습니다. 빨래를 널러 왔네요. 여러분, 대망의 일입니다 유등유로 스타일 1위는 아우 눈부셔 부에노스아이레스 또 다른 에어비앤비 1박에 3만 8천원 평가를 좀 해드릴게요 4점 5점 5점 5점 4점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레콜레타라고 옥상에서또 차소리가 들리네요 굉장히 안전한 동네, 동네에 있다 그리고 운치가 좋아요 그럼 그런 베란다도 있고 빨래도 할수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어가지고 렛츠 i 리 예, 여러분 부에노스에서 저희가 처음 먹었나 우리 한 일주일 먹었나 빨리 일 묵었던 집을 소개합니다. 좀 괜찮았어요. 들어면 바로 여기 앞에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예 꼽창 같이 생긴. 예, 텔레비전 잘안 받고 여기서 예, 편안하게 좀 넓게 편안하게 있었고. 베란다. 기분이 네, 되게 좋아. 아침에 이렇게 빨래를 널러 나가면 되게. 런 식으로. 빨래도 널고. 저 제가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널러 나가냐? 네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여기 침대,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굉장히. 큰 슈퍼가 있어가지고 큰 슈퍼가 있으면 거기 소고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싸고 맛있다. 저희가 그때 소고기 한세번네번사 먹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진짜 여기는 유럽 같은 느낌. 레콜레타라는 곳이 참 안전하고 좋기 때문에 약간 유럽의 진짜 약간 프랑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에노스가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느낌 다없애주셨나요 네, 여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뭐한달 살아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걸렸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이레스의 그 집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가성비도 일단 좋았고 집도 다방 따로 돼 있고 어, 주방 거실 이렇게 따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넓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밝은 분위기. 예, 조광도 잘 들어오고 빛도 잘 들어오고 예, 집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에어비엔기 비엔비 강력. 추천드린다 요 말이죠 오늘은 풀밭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좋았던 숙소 베스트5 <놀람>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남미여행 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렛츠 게리돌라